아무리 2003년도 그그그 그, 그,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? 그런 적 있습니다. 없어요.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네. 그때 어, 열린 우리당에서 어,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,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. 아니,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근 그, 그, 김우사령관을 그 불러가지고 저녁을 마, 그 먹고 난 뒤에 김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.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? 글쎄요, 무슨 김무사가할 일이겠습니까? 아, 김우사가, 그래, 그 요청한, 김우사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? 열린 우리 당이 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했죠. 그런 게문 네.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 없습니까? 아, 왜 관여 안 했습니까? 아니.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.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네, 그때는 <웃음> 또 남북관계가 아주 좋았던 아니, 시기니까요 음. 네. 그러면 저 집권하시면 찬양고문제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어,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을 모아줬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음,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다 했으니까요 예국가보